날이 좋네요.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오늘따라 얼굴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나가기 귀찮다 으으. 하지만 정인이랑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네, 뭐냐, 파이디언 후배 한명더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같이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편하게 가 있는 건 그럴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준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준비, 자고 올게요. 밥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저희 학교 근처에 위치한 은혜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밥을 먹것같아요 볼게요 허기지네요 저 요즘 밥을 진짜 열심히 먹어요 벌큽 하려고 오늘도 두 공기 먹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올거예요 오구요? 다나왔는데 네, 아마 그것또살 같아요 가 체육 근데? 요 2시에는 갓피플과 인터뷰가 있어요 이제 가기 전까지 좀 시간이 남아서 상영철좀일다가 가려고 합니다 짠짠 짜잔, 짜잔 요즘 제가 매일 독서하기를 목표하고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리마커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 이제 아름다운 궁전의 내 아가씨가 나오는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사실 저도 인터뷰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고민이 <웃음> 회사에서도 지금 한 세대 사역이랑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네. 인터뷰 통해서 많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 관심 갖게 하고 네. 그런 목적으로 인터뷰를 기획을 했고 네. 인터뷰 많이 하셨으니까 네. 제가 더긴장하요 헷갈리게 <웃음> <웃음> <했다 되게> 하긴 <웃음> 할 건데 아, 그냥 편하게 전화 네. 카드 끼어내신 하고 아, 네. 카드 랜덤으로 뽑으셔가지고 나오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아, 네. 여기가 메인 메인 카메라거든요? 가터뷰라고요. 네. 네, 가터뷰 네. <웃음> 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자기 소개만 해주시면 될 안녕하세요 갓토뷰 시청자 여러분 응.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응. 저는 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응.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가 응. 정말로 응.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응. 그런 가사인데 응. 시방에서 막과야하려고 <웃음> 시방 갔다가 응. 그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막, 막 1에서 십으로 나타낸다는 4 너무 안 좋지는 않아요? <웃음> <웃음> 일상생활 하기에 무리 였고 가장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는 여자친구 얼굴과 얼굴 보고 고민을 가장 많이 나는건 저희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한테도 사역적인 부분들이있어서 아무래도 저보다 더 훨씬 잘 아시니까 많이 고민을 나누면서 조언도 듣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음, 카드들이랑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어, 저는 이제 갓피플과의 인터뷰를 다 마쳤고요 벌써 4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바로 <웃음> <웃음> 근처 스타벅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웃음> 저 마이크를 그대로 두고 와서, 가지고 와버렸어요 <웃음> 마이크를 가져와버렸네 <웃음> 요즘 가을인데 왜이렇빛 뜨겁죠? 네네네 네, <웃음> 이제 미팅이 끝이 났습니다 미팅이 끝이 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아가자마자 바로 열심히 할 일들을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게요 집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웃음>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야 돼할일 너무 많아 으아. 이제는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웃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어, 우선 내일까지 내야 되는 오경이라는 과목의 과제가 있어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돼가지고, 우선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이 파일로 있어서, 한번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에 치이면 이렇게 되나봐요. 나면 날수록 패인이 되어가는 진원씨의 모습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인이랑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남성역으로 가고 있고요. 족발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얼른 족발 먹고, 근데 아마 다시 돌아와서 남은 과제와 퀴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밥 먹으러 가보세요. <목소리> 진짜 미쳤다. <맛있겠다>. <목소리> <목소리> 넣어봐야죠. 하... 벌써 오후 10시입니다. 음. 금방 쓸수 있을 것 같아. 요 정리하면서 책을 넣기 때문에 금방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제를 모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내일 보낸 취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분량이 2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웃음>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멘 분이 온 상황이어가지고 아,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고 저는 마무 마무리도 아니지 시작 퀴즈 준비를 시작하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밤을 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공감은 나름 알찼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저보다 더 힘내시고 더 알차게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진짜 팬이에요 안녕